brother, wake up brother, wake up, 많다, brother. <웃음> <온 성장에. 웃음> 자, 여기 이제 여기 산에, 여기 근처에서 이제 굉장히 계급이 높은 경찰 분이신데 야, 이게 아침에 놀러 오셨네요. 자, 오늘은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쉬었다가 산에 가서 에벌레 잡아 먹고 뭐 이것저것 잡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오늘 마지막 날이라니 와 진짜 트럭이라고 해서 불렀는데 이따가 오전 하이킹할 때저 트럭 가고 저 뒤에 타고한다는데 진짜네? 어 이거 진짜 타워가요? 진짜 타워가는구나 이제산 하이킹하는데 트럭을 빌려왔어요 <웃음> 진짜 진짜 트럭이야 이거 타고 한 40분 정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타서 올라가 볼게요 오만타브라들가이 걸렸는데 이 상태로 40분을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안전하게 잘 앉아서 잘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연을 보시면은, 어, 타이타노스, 그리고 뭐 메탈리퍼, 아틀라스가 사는 나무들, 그리고 환경, 뭐 지형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나 마한 번씩 우리 여러분들,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총 매니아로서 굉장히 저는 즐거웠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이제 산으로 갑니다 오늘 왠지 최고로 높은 곳에 와가지고 좀 사이즈가 크고 특이한 친구가 나오지 않을까 와와 노린지를 발견했는데 우리나라 약간 대학노린지 사이즈인데 색깔이 너무 이뻐요 와우 와 그리고 이벌레아 이거 진짜 다큐멘터리나 수첩에서만 보던 그런 이벌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그냥 흔하게 나와요 머리스티스? 멘티스? Yeah, yeah. 어 무슨 멘티스가 나왔는데 yeah. 아속아 속이 멘티스 진짜 좋아요. Yeah. 와 이거 매미소리. 매미소리. Yeah. 와 진짜 수준이 다르다. 여기 진짜 1, 2m 걸어가면 계속 나와. Yeah. 하늘소. Yeah. 와. 아, 하늘소? 예. 네. 더... 하... 아 더듬이 옆에 붙어 있네요. 예. 네. 아 여러분 어. 재밌어요. 네. 사연 씨 오늘 <웃음> 마지막 날인데. 슬라이시 섬 오니까 진짜 어떠세요? 아 진짜 너무 좋고 네아 어떻게 살면서 이런 기회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좋은데 또 좋은 사람이랑 왔는데 다음번에 또 있으면 따라가고 싶네요. 아하하하 <웃음> 내년에 진짜 칼리만탄. 아 좋습니다. 이제 아, 사연 씨가 이제 구독자로서 첫 구독자로서의 같은 여행 했는데 진짜 식성, 생활 패턴,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요번에 너무 재밌게 잘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아들도 같이 가면 어떻겠냐라고 많이 해주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투어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제가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큰데, 이거? 깡수고이 맞는 것 같은데? 오, 오, 오, 응. 오, 그거다, 그거다. 오, 잠깐만요. 와, 그거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유명한 그 거, 거, 그거. 와 드디어 만났네 이거. 보여, 잘르는데도와 미쳤다. 이 깡충검이가 슬라이시에서 진짜 유명한 깡충검인데 오자마자 장주가 찾았어요. 와 얘가 도가가 엄청 큰데. 와 미쳤어. 아래서 뭐? 브라더 와이트. What is the name? Female. Hi, l u s w Mary? 아. 아, 아 야, 아까 잡은 I 게 암컷이고 이게 수컷이네. 자 f e m 네. 하루시하이루스워크메리하이루시워크메리 워드메리. 오케이. 와. 와. 정글 속에서도 이렇게 개들이 종종 발견이 되는데요. 어, 자바에는 이제 여기 슬라이시는 없는데 이제 뱀파이어 크랩이라고 자바에서는 이제 육지계 중에서 좀 유명한 친구가 산다고 합니다. 혹시나 있을까 찾고 있는 중인데 없다고 하네요, 여기는. 와, 진짜 여기는 와, 달라요 진짜로 달라요 제가 아마존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진짜 곤충의 성지 중에 성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술라이시도 그렇고 나중에 칼리만탄도 갈 예정인데 칼리만탄도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하네요 너무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곤충인으로서 자 찾았습니다 꽃무지 짜라짜란저 뒤에 있는데 정중앙, 화면 정주광이 있어요. 지금 제 생각에 메이팅 짝시기 중인 것 같은데, 장주가 한번 잡을 거예요. 어, 뭐야? 흰점박이 저런. 오, 야, 그래도 이쁜데? 와, 얘도 이쁘다. 흰점박이 블랙 계열. 왜요? 또뭐 있어요? 어, 아, 귀여워. 와, 근데 진짜 계속 나와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잡아놓으면, 이제 헌터분들이 알아서 이제 표본으로 주시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서 채집한 곤충들을 한국으로 어떻게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안됩니다 안돼요 죽은 곤충들만 일정 부분만 가져가서 소량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살아있는 외국 곤충을 키울 수가 없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와 식물 이거 뭐야? 개구리알 붙여놓은 것 마냥 특이하게 생겼는데 한곤곤충 오겠네 뭔가 찾았는데 저희는 안 보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냥. 아 사마귀 역시 사마귀 를 좋아해요. 오 크다. 빛깔. 오 이쁜 거무지다야 이거 첫날에 그 잡은 건가 그거다 맞지 붉은 거. 아 알고스? 에고스? <웃음> 알고스는 가물치입니다 우리나라. 와, 뭐야? What's this? 달마니? 오, 오던 털라비스 달마니 처음 봐요. 달마니를 자연에서 보다니. 달마니입니다, 여러분들. 오던 톨라비스가 어, 진짜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달마니라는 사슴벌레를 잡았습니다. 멋있다. 와, 진짜 이거슬라이스에서만볼수 있지. h e r is t h e 야, 여기 에거스가 있어요, 에거스. 아, 오! 워링. 야, 한국에서 이제 꼬마 넙적 사슴벌레 종류인데, 어,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냥 에거스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데, 나무 사이에 있어요. 오, 오, 빅 사이즈. 지금 여기에서 달만이랑 에거스를 채집해 있고, 나무는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막 그러면 엄청 굵진 않아요. 아 오, 어, 와이 What is i s 뭐 떨어졌는데? Can you find? d a l a n m a NI? y e s female and male 와~~ <웃음> 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DALMA NI FIME DALMA NI 한 쌍이 나왔어요 이게 치니까 위에 있던 게 떨어지면서 지금 나왔거든요? 앙꼬카 <웃음> 수컷 한쌍와 진짜 멋있다 와, 와. 와, 승질 내는 거 봐, 얘. 와, 얘 진짜 엉덩이를 저렇게 받고 저 경계태세 하는 거 보이세요? 눈이 얘가 엄청 커요. 엄청 큰 사이즈 하다 보니까. 와, 잠시 꺼내다 큰일 날뻔 했 도가가 엄청 크네. 대박이다. 이게 슬라이시 중부에서만 사는데 이걸 여기서 보네, 이거를.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제가 제일 보고 싶었습니다. 오, 야, 야, 근데 물고같지 이렇게 신비로운 선에서 이렇게. 여정을 떠나니까 아주 좋구만 제가 이곳저곳 돌아다녔지만 여기가 역대급으로 저한테는 잘 맞고 좋은 것 같아요 와 황금 색깔인데? 개미이네 황금 개미다 오 개미 맞나? 예, 구조 개미벌이라고 그런 거 버릴 수도 있어요 날개 없는 버릴 수도 있는데 와 황금 색깔이다 와 그냥 진짜 금 색깔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인가 혹시 진짜? 진짜 나왔어? What's this? e r e r Yeah. Ah, 아, too small. We want a big, uh. big rock. Uh. Uh. Uh, try. Mm. For first, b l a m n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레입니다 제가 먹고 싶었는데, 이게 바구매 벌레예요. 이게, 여기서는 먹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표정 왜 그래? 왜 그래? 빵님! 빵님! 초베르? 아, 나르파 음! 오! 만탑! 만탑! 음. 만탑 브라더 트라이 만 y 만탑이 맛있다 a n t a Manta! 에요아 t a Manta! Manta! Manta! Manta! m a n t 는 Manta! Manta! Manta! Manta! Manta! n t t a a n n t 이 t a a 님 n t t a a n t a a n t 자 일단 초베를 태보겠습니다 하나, 아, 둘, 아, 셋. 네, 네. 초베를. <웃음> 자 여러분들 저희가 5일 동안 잡은 타이타누스를 이제 사진 을 찍으려고 숙소에서 챙겨왔습니다. 이런 정글 속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예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턱이 제가 좋아하는 상향내치 제일 좋아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오, 야야야, 야, 야. 아, 아, 지금 마. 지 손에 올려놓은 것만 해도 여기 지금 다 찢기고 있어요 아 힘들어요 아파 아파 제가 여기 턱을 한번 벌려볼게요 하나 둘셋야 야, 진짜 안돼 와 이거 하면은 제가 100만원 드릴게요 할수 있는 사람 이으면 100만원 진짜 안 돼요 하나 둘셋어 <웃음> 진짜 안 된다 이거 <웃음> 와 진짜 뭐.. <웃음> 진짜 안 되죠? <웃음> 타이타노스 힘이.. 국안 해요 진짜 와 그리고 바토세라 헤라클레스 이 친구도 촬영하기에 가져왔는데 자연에 있었으면 딱 이런 모습이었겠죠? 저희는 딱 잡은 상태에서 봐가지고 낮에 촬영을 하기 위해서 또 데려왔습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발견한 달마니입니다 와 이렇게 수액터에서 맘마를 먹고 있구나 오돈톨라비스 달마니 오 광택이 진짜 그 구두약 바른 것처럼 장난 아닙니다 와 사이즈는 그렇게 준수한 편은 아닌데 작은 편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아좋아요자 여러분들 슬라이서 잡은 골추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저는 단연코 지금 슬라이시 와서 타이타누스 메탈리퍼도 좋은데 이 친구를 지금 소개 시켜드리고 싶은데 어얘 같은 경우에는 얘 도가가 이렇게 커요, 깡총검이거든요. 근데 이름도 몰랐었는데 여기 검색하다가 여기 사는 걸로 봐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계속 승질 내고 있는 거예요. 와 네네. 오호 오 언제 잡은 거야? 와큰 것도 크다. 와 이거 진짜 여기서 자연에서 잡아먹는 거야? 아마존 시장에서 사 먹었던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다. 와 이거 누가 먹냐 이런 거를? <목소리> 뭐야 갑자기 왜다 카메라 꺼내요? 왜 나보다 이? <목소리> 이러더니 갑자기 카메라 꺼내는데 다들? 뭐야 다들? 뭐야 처음 먹어 안 먹어보고 다 찍고 있어. <목소리> 여러분들 유튜브 하지 마세요 제발 만타 만타 try try try 만타 만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웃음> really really really very delicious oh, no, no. delicious <웃음> <웃음> brother <웃음> you you can do it 느와 no. 여기 아저씨 진짜 패션니스타다 근데 여러분들 무슨 맛이냐면은 사실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냥 뭔가 뭉클 뭉클한 맛인데 냄새도 안나 맛도 안나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오오오오 여기 안에 여기, 우와 저기 안에 있어요 꿈틀꿈틀 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 자 여러분들 저희는 안전하게 재미있게 슬라잇이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하산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보고 싶었던 거 제가 꿈에 그리던 곤충들과 이런 장소에 와서 어,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고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오, 오, 그거다. 그, 그, 그, 그. 색깔 너무 이쁜 거 있죠? 멜테일 그거네. 우와, 얘, 얘가 독이 없는 애거든요. 우와. 오, 장주야, 어디서. 우와, 이거 색깔이 프리즘 색깔이거든요. 얘가. 와 갔어. 이 지금.. 검, 아 검정색이 어 레어화돼요 그리고 이 타입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요? 와 여러분 미쳤다 에이, 그 자세 보세요 이거 와 이게 슬라이시 중부에서만 서식하는 친구인데 얘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쳐다봐요 이게 깡총놈의 시력이 좋아가지고 아.. 와야야야야 야, 야, 깜짝이야 와.. 아얘 핸드폰을 띄어가지고 깜짝 놀네 와우 지금 마지막 만찬으로 와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웃음> 또 사와서 해줬어요. See y o see you later. 안녕. 사랑해요. Bye. 자, 저희는 호텔에 왔습니다. 아우 진짜 좋아 보인다. 아이고 여기 오니까 또 생물이 있네. 아이고 에어컨이 틀어져 있네 아이고 아딱 좋네요 <웃음>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 사임씨랑 첫날밤 락이 미안해 자 드디어 한국 갑니다 드디어 아아, 아요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버려요 아, 아유, 이쁘네